다이어트 하려고 내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료 때문에 상담하기에 빠듯합니다. 물 한잔 떠놓고 무한정 세네 시간 혼자 떠들 수가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리 주위엔 다양한 다이어트 프로그램 식품 한약 등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는 대사과학입니다. 자칫 식이곡제와 포만감만으로 체중 감량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 몸에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이조절 잘하고 꾸준하게 운동하면서 체중 감량하고 멋진 몸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일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만은 다르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따라하면 절대 안됩니다. 다이어트 스트레스가 생기고 머릿속에 살이 생깁니다. 여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 힘들지 않고 즐겁게 체중 감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멋진 몸매를 만드는데 남성분들은 지방간이나 고지혈증 치료 등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성조수증을 예방하고 1cm라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연예인 다이어트가 아닌 일반인 다이어트로 앞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